어느 옷에 착용을 해도 포인트가 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차 주원이 엄마 김보희입니다 저는 레샤 스카프 빕을 봤을 때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애기한테 이옷저옷 입히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레샤 스카프빕은 어느 옷에 착용을 해도 포인트가 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디자인이 아기자기해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도 눈에 잘 띄고 그러더라고요 또 레샤 스카프빕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목선에 착밀착돼서 아이가 먹다 흘려도 옷에 덜 묻어서 좋았어요 저는 기능이랑 재질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하나 부족한 거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거 만드신 분도 아이가 있으시던데 여성 발명왕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엄청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레샤에서더 많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